우수근관절장애와 우수지관절장애의 상호간 파생장애 관계가 아니므로 주관절장애도 합산시 장애연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6 가단 512991, 2019나 51979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경 장애연금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화물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전치 1 0조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조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행정가 원고의 우주관절 장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주관절 부위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 내지 기왕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는 사완골 원이부 즉 주관절 팔꿈치에 가까운 부분의 분쇄골절인 사실 의무기록에 우측 팔 통증이라고 기시된 사실 의무기록상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주관절 팔꿈치 관절에 대한 통증호소가 기재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우주관절 운동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등점나 우수근관절 장애지급률과 우수지관절 장애지급률의 합산여부에 대한 판단 보험약관상 후유장애지급률표에 따르면 우수근관절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장애, 에 우수지관절장애는 손가락의 장애 항목에 속하여 두 장애는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하는 장애라고 할수 있으므로 원고는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 후유장애 산정기준에 따라 우수근관절장애 지급률과 우수지관절장애 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우수근관절 운동장애와 우수지관절 운동장애가 모두 우요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애에서 파생된다 하여 우위두부위의각 상호간 운동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연금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